<웃음> 이거 뭐예요? 저 이거 다 주시는 거예요? 거기 가봤거든요. 포춘쿠키 팩토리 응. 여기서 또 이렇게 귀여운 포춘쿠키를 맞이하네요. <웃음> 음. 요거! 홈메이드! 에서의 핫슬린 중맞셨어요만드어 무슨 일을 하든 행복은 당신을 졸졸 쫓아다니고 있어요 저에게 행복이랑 정말 제일 중요한 인생의 부분인 것 같은데 저를 이렇게 졸졸 쫓아다니고 있다니까 계속 행복하다는 거잖아요 지금처럼만 계속 이렇게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해요 와 벌써 이렇게 또 설날이 되었는데요 설날에 가족들과 또뭘일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마음으로만으로도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하고 친구들과 함께하고 그런 행복한 그런 시간 다들 보냈으면 좋겠어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